뭐이 여자를 두고 보면 은 새끼가 넘치다고 볼수 있지만 순, 순해 누구를 만나도 연결고리가 좀 짧아요 그리고 조금 구속당하든지 말하면 혼인신고만 해지 여러 남자랑 조금 살았다 이런 소리를 할수 있는 거지 조금 끼가 있다 보니까 남들한테 조금 놀아났다좀 얘기가 나와 고립돼 있었던 부분도 많았다고 보여요 집안에만 있었다 아니면 외국으로 넘어가서 내가 오랫동안 살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어떤 걸좀 조심을 하는지 근데 이 여자 방송 타면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갓신내림 백마장군 지현입니다 주현입니다. 주현입니다. 음, 한 분을 가져왔는데 음. 이분의 사주 한번 봐주세요. 이 여자는 좀 네. 답답하다. 살면서 뭐 되는 일이 잘 없었나 봐. 이 여자는 머리로 먹고 살아야 되는 분인데 조금 끼가 있다 보니까 남들한테 조금 놀아놨다 좀 얘기가 나와. 속기도 좀잘 속을 수 있고 음... 또 배신에 또 많이 당하고 음... 조금 극복한 팔자다 그리고 배우자 복도 좀 없고 그렇지 않아? 공식적으로는 결혼을 안 하셨어 미혼이야? 네. 누구를 만나도 연결고리가 좀 짧아요 그리고 조금 구속당하든지 아니면 뭐 연결고리가 안 되든지 아니면 남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혼인신고만 했지 여러 남자랑 조금 살았다 이런 소리를 할수 있는 거지 이분은 그냥 사주 팔자가 조금 씁쓸해요 씁쓸하고 지금 현재도 뭐 좋다고 볼수 없고 답답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좀 없다 그리고 이 여자가 예뻤다고 라또 얘기를 해 공주의 모습, 여인의 어떤 모,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이 여자를 두고 보면 은 새끼가 넘치다고 볼수 있지만 순, 순해 마음은 소녀다 순수하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겉에서 드러나는 게 누가 그냥 찔러 보기 좋은 여자지 왜냐면 이 여자가 100% 사람한테 수긍을 한다기보다 현실적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조금 타이밍을 못 바치고 상대를 어떻게 구슬리는 걸잘 못하고 그냥 그 작정 난몇년 살았는데 난 불행했어 이렇게 만나봤는데 해보려고 했는데 난 불행했어 이렇게 조금 남 탓을 좀 한다 그래서 이런 분은 이제 뭐 말년에 뭐 비구니 같은 거할수 있죠 속세를 좀 떠났다 내가 힘들어서 다른 뭐 세상을 버렸다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고립돼 있었던 부분도 많았다고 보여요 뭐 집안에만 있었다 아니면 외국으로 넘어가서 내가 오랫동안 살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결혼을 안 했어요 음흠. 네, 안 했어요 콧대가 높았단 말이야 자존심으로 먹고 살았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문제가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이한 남자를 만나면서 처녀가 총각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연주는 좀 짧고 남자가 조금 뭔가 있거나 뭐, 뭐 가정이 있거나 이랬을 땐좀 우리가. 보호를 받으면서 길 길게 갈 수는 있지만 그냥 사주주로 내가 인연법이 좀 없는 거지.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음. 초년은 중년은 말년 중에 언제가 좀 제일 좋아 보이세요? 안 초중년? 뭐한 20대 초반 한참 빛날 때 자기가 원하는 걸다 했다라고 그러고 근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뺏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음. 옛날 배우이신 안소영 배우. 모르시죠? 그럼 출연 작품이. 에마 부인에서 나오 아이고야. <웃음> 아이고야. 미인이시네. 이 여자의 관상을 보면 뭔가에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난 달라. 나는 멋져. 아주 어린 날부터 조금 키웠던 사람으로 보여요. 마을에서 예뻤던 여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굽히는 게 쉽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분이 복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현실성이 정말로 떨어져요 콧대가 하늘같이 치솟았고 또 현실에 나와 보니까 나보다 이쁜 애가 많고 나보다 똑똑하고 잘하고 말 잘한 애가 많거든 거기에서 내가 인정하기가 어려웠고 셈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자기가 이미지를 변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으나 지금도 아마 80까지도 에마브인이라고 그러고 죽을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아마 이 꼬리표가 굉장해요. 지금도 뭘 해도 잘안 돼요. 그냥 안타까운 삶이야. 이분이 미혼모세요? 아들이 있어요? 응. 어... 남자 관계나 뭐 이런 운적인 게 그렇게까지 없었을까요? 사실 이나 이 여자는 사랑을 해요. 자기 남자한테 꽤 내조를 잘하시는 분인데 그냥 남자랑 성격 차이가 분명하게 좀 살다 보면 드러나고요. 공주 대접을 받아야 돼서 결국에는 대접 안 해주면 헤어지는 거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굉장히 분명했던 것 같아 음, 뭐 마지막으로 이번 그렇 가려면 어, 어떤 걸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들 내조 잘해서 며느리 잘 받아가지고 금전으로 먹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음. 이 나이에 그냥 방송 데뷔해 봐야 그냥 애마보인만 뜨는 거지 뭐 근데 이 여자 방송 타면 짤막 드라마 탈수 있는데 옛날에 과거가 자꾸 노출이 된대요 음. 그 옛날에 이여자 어떤 나쁜 짓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뭐이 사람한테 뭐 당했던 어떤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추락할 수 있어.